숙보입니다. 백두산이 2년 뒤인 2025년에 폭발을 한다는 괴담성 주장이 SNS를 통해 번지고 있습니다. 100년마다 백두산이 분화했다는 이그 주기설이 그 배경인데 기상청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백두산 100년 주기설에 대하여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 여름부터 백두산의 활발한 활동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진과 화산 관련 과학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 지진국 역시 내후년 2025년 백두산 폭발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 집단들이 모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1 0 0년주기설의 2025년 백두산 대폭발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 주장일까요? 하지만 백두산이 내년이나 내후년 1 0 0년주기설의 2025년 폭발을 하기 전에 올해 2023년 현재 중북 동북지역의 화산이 활성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 중국 서부 지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벳 시장 지역,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 백두산 인근 지역까지 중국 전역에서 강진 등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00년 대폭발 주기설 이전에 우선 2023년 5월 2일 현재가 백두산 대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지진과 화산학자들은 2002년 이후 계속하여 분화징후를 보이다 잠잠해졌던 백두산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경고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그 근거는 바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중국 전역에서의 연속 강진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과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이 백두산 천지 인근의 화산성 지진과 그 당시 중국 전역에서의 지진 발생 지역이 현재 2023년 계묘년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백산 천지 금방에서 화산성 지진이 3,000회 이상 일어났었으며 특히 2003년에서 4년에는 한 달에 240번 이상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에 한번 꼴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2년 당시와 지금 2023년 개면년은 이 화산성 지진의 발생 빈도와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의 지진들을 비교했을 때, 2002년과 현재 2023년은 그 위기감의 위기감 자체가 전혀 다르고, 2002년과 같은 일촉 즉발의 백두산 대폭발의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우다렌츠 화산지대입니다 최근 북한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북동부 헤일룽장성내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외의 화산이 폭발을 위해 충전되고 있으며 그 아래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웨이화산이 대한민국에도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웨이화산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헬룡장성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산으로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화산은 50만년동안 폭발하지 않아 그동안 슈화산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결국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는 우다렌츠 화산 지대의 화산들이 대폭발을 할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 주장대로라면 백두산 인근 지대의 이 비견한 예로 백두산 천지 주변을 연구하고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과 인근 백두산 인근의 뭐 진린성이라든지 이런 지진들만을 조사해 오던 과거의 그런 패턴과는 달리 이제는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는 우다렌츠 화산지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국 백두산 폭발을 이야기할 때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후지산의 대폭발을 일본 전역의 지진과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두산 인근의 동북삼성과 허베이성 더 나아가서는 산동성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허베이성에서도 1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 탕산 대지진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기에 이 백두산 대폭발의 두려움은 현실 속에서도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기억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백두산 대폭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전역을 살펴봐야지 알 수가 있고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과 인근 질린성 등의 지진들과 백산 천지의 변화와 백산 천지 주변의 동물들의 이상 징후들만으로는 백두산의 대폭발로 우리가 예측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